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준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ADHD, 우울증 환자이기도 했었던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나를 바꾸지 않고 조금씩 삶을 바꾸는 마흔 가지 멘탈 보호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비교, 질투, 자기 부정으로 꽉 조여진 삶을 느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술들을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서두에 이런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이 책을 펼쳐둔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저런 고민과 불안을 느끼며 삶의 괴로움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산것 같은데 돌아보고 나니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삶의 괴로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나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말은 없을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단한 가지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다움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비법을 의태 라고 말합니다. 의태는 나비가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잎과 똑같은 모습이 되거나 카멜레온이 자연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해서 공격을 피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 사회에서 무리없이 잘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도 의태를 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갖가지 일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위에 녹아드는 의태를 잘할 수 있을지 궁리하지 않고 문제에 직접 부딪혀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지쳐서 쓰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노련한 방법으로 정말 의태를 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대부분 별것 아닌 일로 조금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태를 잘하면. 인간관계가 적어도 그저 괴로운 것이 아니게 될 뿐더러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자가 말하는 조금은 느슨하게 나비처럼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어울리는 방법 편안하게 함께 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면을 써라.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모와 심술궂은 이복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데렐라는 무도회가 열리던 밤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한테도 무도회에 갈 드레스와 보석 장신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데렐라도 나답게 하고 갈 거야. 드레스나 보석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어. 이 모습 그대로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집안 좋고 외모도 어여쁜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도회라는 행사에 가려면 그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고 예의와 형식을 갖춰야 하니까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대충대충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에 갈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가면을 쓰며 대개 집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옷도 거의 걸치지 않는 사람도 밖에 나갈 때는 마치 평소에도 제대로 옷을 갖춰 입는다는 듯 가면을 쓰고 외출할 겁니다. 회사에서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집에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 늘 온화한 의사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술을 들이킬 수도 있겠죠. 그만큼 모두 노력해서 세상에 맞추고 있거늘, 별 생각 없이 남의 성과를 질투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매사 불합리한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회사에 가는 것이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자리 직원은 과장에게 방실방실 웃으며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죠.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좋겠어. 나도 긍정적이라면 인생이 정말 편할 텐데. 부러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직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그 사람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휴 그래도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지. 이런 생각을 가슴 속에 감추고 겉으로만 온화하게 웃음 짓는 건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지만 막상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번 근사한 식당을 다니며 SNS에 소개하는 사람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비로 사용하느라 그 외에는 아끼며 빠듯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고요. 연인과 알콩달콩 연애 이야기를 올리는 사람도 사실은 연인과 애정이 식어있는 상태일지도 모르죠. 백조는 겉에서 보면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개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나 남모르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드물고 모두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더 좋은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쓸수 있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속일 가면을 쓰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의태하는 기술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좋겠다.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부러워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결점을 고치지 않고도 좀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의태입니다.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결점을 없애는 노력이란 상당히 어려운 목표죠. 아무리 자신의 결점이 싫다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방법이 계속 강조한 결점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임시방편, 즉 가면을 쓰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도 괜찮다면 완전히 고치는 것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요? 물론 임시방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령 성격이 급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금방 욱해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몇 초만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분노가 극에 치닫는 순간을 넘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달라질 겁니다.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소한 방법 임시방편을 몸에 익혀보세요. 임시방편일지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면을 써보는 연습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세 가지 부정의 단어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가려면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그러니 우선은 의도적으로라도 행동에 변화를 주세요. 그 첫걸음은 말투를 약간만 의식해서 바꿔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효과가 크면서 또 고치기는 의외로 쉽지 않은 것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세 가지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말할 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로 시작하지 않도록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단몇 번이라도 괜찮으니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기만 해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도전을 해보면 대화할 때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고 달라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다소 과장하자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단어들이 전부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부정하기를 멈추면 대화의 개혁이 이뤄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차피 나는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 말이 나온 순간에 앞으로 제가 하려는 말이 전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실천해보려는 의욕도 완전히 떨어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리에서는 나는 할수 없어 이렇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변하고 마니까요. 애써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차피 라고 생각한 순간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을 완전히 허비한 셈이 됩니다.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죠.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때 부정은 좋습니다. 진료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경탄할 만한 조언을 해도 내담자의 대답이 부정의 말로 시작된다면 그 조언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상사의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저를 질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상사가 하는 말을 가능한 한 무시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하지만 상사의 자리가 바로 제 옆인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바로 부정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습관이 입에 붙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부터 한다면 해결 방법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을 진료하는 자리에서 부정 언어 사용 금지를 실천해보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좋고 나쁨은 둘째치고 내담자가 어느 정도 자주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부터 하죠. 지금 어차피 라고 하셨죠? 가벼운 느낌으로 세어봅니다. 몇 번이나 했는지.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는 갑자기 전면 금지로 못 박으면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부정의 단어를 말할 때 선생님 지금부터 저는 하지만이라는 말을 한 번만 사용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상담을 이끌어 가곤 합니다. 부정의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 저는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 중 80%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이 고민이나 괴로움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니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 자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럼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신은 부정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건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가 쉽나? 그러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불만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부정의 말을 안 하면 어떨까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면 되잖아. 그러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까? 그러고는 이직 사이트를 열심히 알아보면 정말로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 쉽게 발견되질 않을 확률은 높겠지만요. 그러면 또다시 불만 단계로 돌아가 볼까요? 잠깐 구직 사이트를 훑어봤는데 이직 활동을 하려면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지금은 이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가끔 사이트를 살펴봐야겠어. 알아봤지만 생각보다 조건 좋은 회사가 없네. 지금 하는 일이 그나마 급여가 괜찮더라고. 급여가 높은 회사를 찾아봤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빡세게 해야 하나 봐. 이 일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도 현재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만으로 가득 차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은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 하지만 이라는 부정의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친구가 조언한 대로 시도를 해본 결과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다른 곳을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아무래도 이직해야만 하려나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까? 변화를 목표로 해서 노력할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지 스스로 비교해 봤더니 유지하는 게더 좋다는 판단이 섰다. 이런 식으로 막연한 불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은 것이죠. 바꿔 말하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진 결과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불만이 줄어들어 조금 행복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막연한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부정의 말을 그만두고 회피만 하던 습관을 바꿔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연히 당신의 인생은 크게 변화돼 갈 겁니다. 자주 쓰면 좋은 긍정의 단어 세 가지 부정의 단어와 반대로 사용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긍정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은 단연코 그렇구나 일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습관처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밴드의 음악이 최고야. 들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렇구나. 좋은 곡을 들으면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자신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니 상대는 당연히 기쁠 겁니다. 맞아라든가 그 기분 알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어떻든지 간에 조언해주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즐겁다. 또 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정보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늘릴 수 있도록 의식하면 불만이 가득하던 현재 상황이 조금씩이나마 분명히 바뀌어 갈 겁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공짜로 시작할 수 있고 손해는 보지 않는 일이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렇구나 이런 단어가 입버릇이 되어 있습니다.